지금 퇴근길에 또 찾아뵙는 퇴근길 토크 근데 편하게 아 오늘도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또 보람차게 일을 마치고 세컨 잡으로 이동 중인데 에, 또 일을 하면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 한동의 딸내미가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을 받았대요 근데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는 준 적이 없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 아닌가? 정경심 교수 표창장 받았다 그랬는데 최상혜가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 그게 압수수색이 되고 막 이러면서 정신 교수가 지금 징역 4년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이제 한동훈이 그 중간에 어떤 작업을 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그 정권이라는 권력이라는 부분을 잘 이용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장상 그리고 인천시장 그 부분을 어떻게 주무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걸 조국 가족과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이거 뭐 압수수색 70군데 80군데 들어가야죠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슈퍼맨이야 그이 딸내미가 보니까 뭐 논문을 한달인가 두달 안에 다섯개를 썼나? 그 다음에 책을 네 권을 냈나뭐 이북을 와 그,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그런 부모들은 다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안고 있는데 한동원에도이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과연 네, 이 문제를 한동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그리고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바로 우리나라의 공정을 얘기하는 자들의 네, 민낯이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 국민들이 지금까지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언론이나 검찰에 의해서 속았던 이 모든 분, 부분에 대한 분노 그런 부분이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인데 어떤 국가는 이런 사람은 집어넣고 저런 사람은 안 집어넣고 이런 사람은 수색,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압수수색 안 하고 이런 거 근데 사실 굉장히 저는 제가 윤석열이라면 쪽팔릴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런 쪽팔림이 있으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하겠죠 아, 조국 교수는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만들고 결국은 대경희 교수님을 징역 4년에 처하고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뭐 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묶뻑하면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은 상은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은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준 적이 없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논문이나, 어, 책, 전자책인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걸 쓸 수가 있는가? 사실은 책, 책이나 논문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이 <웃음> 무슨. 초딩들 그리밀기 쓰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조사가 될까 네. 당연히 그렇게 안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그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 아무튼 퇴근길에 아, 그런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이런 쓸쓸한 라이브 그런데 아, 제 인생이 항상 그랬습니다 청해천 달가를 부르면서 성대를 다치고 음악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군대를 갔다. 그 군대를 있다 와서 제정하고.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대가 상한 상황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 그, 도저히 노래가 안 나왔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십몇 년, 이십몇 년 이렇게 흐르니까 성대가 다친 부분이 이제 좀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그때부터는, 네, 두성을 활용하고, 네, 가성을 활용하고, 네, 겉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속에 있는 소리를 사용해서 음악을 시작을 해서, 어, 좀 살아나는 듯 했으나, 또 갑자기, 예, 네, 기회는 없고, 아예 먹고, 또, 이제 벌써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갑자기 일어났더니 소리가 안 나와요. 강의하는 사람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학원에서 좀 쓰겠어요. 학원에서 또 갑자기 성대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져서, 학원 내에서 이 기도가 막혀서 그걸 뚫는, 막 그리고 <웃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아, 학원에서 당연히 이제 그 모습 무서워할까. 왜냐면 학원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고생이 아니라. 그래서, 생 다시 또 짤려나왔죠. 기숙학원은 그 이전에, 사연이 있어요 페인을 습관적으로 이제 이상지올식딜레이 돼서 받으니까 사자게뭐 전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들은 한문검사있기 때문에 많죠 그럼 뭐합니까? 절대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고 삶이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못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 그런 것 처럼 어, 인생이 좀 항상 그랬습니다. 쓸쓸 하고, 보건 분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결과가 없는 뭐 그런 인생. 거기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렇다고 지금은 별다릅니까? 지금도 뭐 유튜브를 하고는 있으나 와서 지켜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할 얘기가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네,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그런 걸 찾아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를 하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의 자식이나 정경심 교수님 자식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님은 표창장을 받았, 받았다고 했고 최성현는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달같이 그냥 막 압수수색하고 개난리 펴가지고 결국은 정경신교수를 지역 4년에 깜빵에 집어넣는데 한동훈은 시장상,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지 한동훈의 집도 쑤시고 막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그렇죠. 그게 거기에서 제가 한 명이 들어왔던 두 명이 들어왔던 어떻게 입을 다 놀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분노고 우리의 정의에 대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네. 아, 여러분 되게 아, 상황이 열받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약한나예요 정의는 있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정의죠 근데 그 정의가 힘이 약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기간 5년을 보면 은 정말 이런 성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타의 외교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코로나 극복이라는 부분에서 봐도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러는 사람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마치 그 정조를 까댔던 영조 시절의 그 대신들이 막 보는 앞에서 영조한테 까대고 정조 까대고 그러던 그 신하들이 어 임금 군왕 그 왕권 자체에 도전을 할 정도인데 지금은 공화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들고, 짓밟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 도를 지나쳤고, 우리 문풍 시절에도 그 도를 지나쳤어요. 아무리, 어, 그, 민주화가 됐다고 해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 뭐, 정강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뭐, 거의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정도까지 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업적들이 바로 그 폄하되고 정권교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틈을 타서 은서열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대통령이 생긴 거죠 그거를 찍은 사람들 이거는 저는 이번에 그 투표를 했더니 국민들이 더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문이 국민들이 다시는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이고 네, 정보의 쉐어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 노력을 해야된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고 에, 구독과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십시오 네. 어제는 라이브에서 한명더 누르셨, 누르셨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제가 쉬는 날이 없어요 쉬 날도 없고 어, 뭐 강연시절에 조금 더잘 나갈 뻔했으나 인생이 꼬이는 바람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좀잘 나갈 만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세력,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제 사주에 대해서 물어봤듯이 항상 저기 꼬이는 드런사주를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 이걸 미신적 관점으로 저는 보진 않아요 저는 명리학이라는 부분을 도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상담을 하다보면 인생이란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있다 굉장히 분명 결정론적이고 패배적인 것이지만 그게 나의 라이프 스토리야 저 짜여진 그 스토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뿐이지 뭐. 그가 있어 에, 그러나 어, 개인의 라이프 스토리가 어쨌든 간에 국민의 스토리는 국민이 쓸수 있습니다 국민이 합심해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죠 저는 웬만한 지역에서 대구 지역만 아니면 다 이긴다 이게 민심이고 네, 우리 바보같은 국민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잠시 라이브를 해봤네요 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아, 좀몇 명이 들어와야 재밌고, 하긴 운전을 하면서 재밌으면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오늘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어린이 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요. 그런 시간 오랜만에. 정권 편안해. 그날까지 조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